이차 가격이? 뭐 차랑 방재기랑 하면 어 중고로 저희도 차도 중고 방재기도 중고로 네. 구입을 했었거든요 었 네. 그래서 1억이 좀 넘게 들어갔죠 1억 좀 넘게 된 거를 네. 2년 만에 뽑았다 네네 아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대가 저게 8천 8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요게 뭐 작업기까지 하게 되면 거진 한 2억 가까이 할 거고 2억? 예. 네그이게한 1억 몇 천만 원할 겁니다 지금 그럼 뭐한 3,4억? <웃음> <웃음> 이 광역살포기는 정말 농민들의 꿈인데 이걸 또 커니 하나 갖고 계세요 <웃음> 네? 야 이거 비쌀 텐데 조금 조금 비싸됩니다그 <웃음> 날씨가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뭘요? 어, 방제작업을 아 방제할 때 혼자 못하니까 네, 혼자도 못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일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아침에 일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만평 2만 평? 아, 이거 한 대로. 네한 대로. 그다음 야. 퇴근하고 나면 또두통치면또 2만 평. 전밭을 오늘 어, 병 포자가 보인다. 그러면 저녁에 물 받아서 바로 바로 방제를 어. 하게 되면 어, 감기 증상이 살짝 있을 때 어, 몸살약 하나 먹고 자면 다음 날 일어나면 바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아. 감기가 심해진 상태에서는 뭐 일주일도 먹어야 되고 이 주까지도 약을 먹어도 감기가 잘안 떨어지거든요. 그것처럼 어, 병 발생하기 전에 어,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예. 어떤 피해를 막는다. 예, 처방하기 아니라 예방학을 하는 거죠. 앰뷸런스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앰뷸런스. 야, 농약계 앰뷸런스. 삐버삐버 삐버 가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줄 땡겨 갖고 혼자 다니려면 야, 역시. 슈퍼농부는 다르네. <웃음> 스케일이 달라. 네? 보통 장목반 사이즈가 돼야지 이런 거 하나 구경하는데, 네. 지금 슈퍼농부는 혼자. <웃음> 혼자 씁니다, 혼자. <웃음> 어. 욕심쟁이. <웃음> 농사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? 그 선의 의 경쟁심, 욕심, 그래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농부들 부자 돼야 됩니다, 부자. 부자 되려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, 그죠? <웃음> 네, 이게. 그, 한 번에 현금을 다 주고 사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랬었고, 그때마다 다음, 다음 미루다 보면 못 합니다. 음. 마음 먹었었을 때, 어. 질러. 질러야 농사도 잘 된다. 올해, 지금 봄에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량이, 어, 예를 들어서 양파를 농사 지었을 때 1.5망이 나온다. 그런데, 어, 방제기가 있고, 이제 장비도 있고, 농사를 잘 지어서 1.8만, 9만까지 생산을 했었다. 20% 수확량이 더 나아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한, 어마어마한 양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. 면적 많으신 분들은 이거 사서 한해 뽑을 수도 있습니다. 이차 사서 가지고 <웃음> 네. 얼마 만에 뽑으셨어요? 지금 다 뽑았다고 생각하죠. 이제 2년, 2년, 네. 2년 만에 이차 가격이 뭐 차랑 방제기랑 하면. 어, 중고로 저희도 차도 중고, 방제기도 중고로 네.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. 그래서 1억이 좀 넘게 들어갔죠 1억 좀 넘게 된 거를 네. 2년 만에 뽑았다? 네네 아. 저희 집에 있는 장비는 지금부터 다 공짜입니다 아, 공짜 기계값 벌써 다 뽑아야 <웃음> <다> 했기 <뽑아가지고 웃음> 때문에 돈 벌었네 손흥구님, 트랙터가 지금 몇 개예요? 세대 세 있습니다, 세대 빨파초. 네, 빨파초. 빨파초 제대. 맞습니맨 <웃음> 뒤쪽에 거는 이제 수확하고 피복하고 어, 비료 살포하고 그런 작업하는 드랙타고 요거는 이제 깊이가 쟁기라든지 노탈이라든지 이렇게 그힘 쓰는 작업. 이제 얘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렇게 망 지을 때그골 따는 작업하는 드랙타고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대가. 저게 8,000? 8천, 8,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, 지금 요게 뭐, 작업기까지 하게 되면 거진 한 2억 가까이 할 거고. 2억? 예. 어, 초, 요게 한 1억 몇천만 원할 겁니다, 지금. 그럼 뭐 한, 3, 4억? <웃음> <웃음> 4억. 4억. 농사 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.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뭐할거 없으면 전에 시골에 농사지으러 가면 되지 옛,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드실 텐데 <웃음> 사람 100명이 들어갈 거뭐 50명이 할수 있게끔 30명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 손이 한 번이라도 들갈 어수 있게끔 기계화 작업을 할수 있게끔 자꾸 변화시키고 있죠 눈 오면 이제 마을이라든지 여기 도로에 재설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장비를 달았었는데 이제 겨울도 다 갔고 네. 아 그러면 마을에 눈 오면은 선호부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? 네뭐 아버님도 하시고 저도 할수 있고 해갖고 이게 앞에 뒤에 이렇게 두개 달아가지고 어, 제설 작업을 하죠 네. 아니 그 나라에서 하는 거아니까 나라에서 할일 아니에요? 그럼뭐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나오셔서 하시려고 그러시면 힘드시니까 네. 그냥 장비 있으니까 그냥 치우면 좋은 일 하시는 거는 <웃음> 우레탄 고무 판으로 교체를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. 철판을 가지고 끌어버리면 그 철판 자체도 다 따라 버리고 길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. 저 삽이로?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. 아 어르신도 넘어지실까봐 미끄지고 <웃음> 하니까. 마음이 착하네 <웃음> 네? 착한 농부였어, 슈퍼놈부인 줄았 아, 박수 쳐줬가낙수아니다 네? <웃음> 아, 여러분, 그냥 슈퍼놈부가 아니었네 마을을 위해서도 <웃음> 이렇게 스무일들 이렇게 많이 하셨네 아유, 참 잘했어요, 상을 드려야겠어 <웃음> 그거는 언제 씁니까? 음, 이거는 이제 그 마늘반, 양파밭, 반 피복할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 이제 소폭 타이어, 작은 좁은 트랙터 발통으로 바꿔서 어 이제 마늘 수확, 감자 수확, 양파 수확 수확할 때또폭조종을 해가지고 또 수확부터 피복하고 비료 살포도 하고 어다 일하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. <웃음> 차가 제대가 필요한 한군요 이게. 네, 뭐 무조건, 무조건 한 대만 없어도 그 일이 작업이 안 됩니다. 무조건 큰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 작업에 맞는 사이즈의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이거 고치러 다른 데까지 또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집에서 직접 다 해야죠. 대부분 다 고쳐요? 뭐 농가분들 대부분 하시다 보면 농장에서 거의 다 손재질 조금만 있으시면 다할수 있습니다. 쟁기 깊게 들어가는 작업을 할때 그때 이제 트랙터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 트랙터로 하죠. 노타리도 치고 쟁기질도 하고. 유황이랑 비료랑 살충제, 살균제 다 뿌려서 노타리에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쟁기질 하는 겁니다 쟁기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? 네, 어 뿌리를 멀리 뻗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많이 뿌려 놓은 양분들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 놓으면 어,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가는 것처럼 뿌리들도 찾아가거든요 어 날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그 들어가요. 예, 이 정도, 이 정도 땅 깊이까지 여기까지 그 정도 땅 깊이까지 한다고? 네, 예, 예, 깊이 들어갑니다 깊게 파져 좋은 거군요 그래야 이제 많은 비가 왔었을 때 물도 밑으로 빨리 이렇게 경반층을 깨주면 밑으로 배수도 잘될 거고 그다음 뿌리도 이제 힘안 들이고 부드럽게 멀리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깊이 가리를 해서 심어주면 작물 뿌리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We go <laughs>